안녕하세요 제지부입니다 날씨가 곳에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저는 지금 나와있는 곳이 얼마전에 붙였던 어, 베란다에 나와있는데 그래도 추워요 자이 베란다가 워낙에 저희가 추워서 요렇게 창문 풍지판도 달았었는데 제가 요 옆에 라인에서 바람이 세어 들어온다고 했죠 오늘은 요 밑에 바람 막는 이런 방안용품과 또 와이드 어, 이드가 아니라 H 높이에서 옆에서 새는 바람이 있다면 그걸 막는 방안용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게 생긴 애들 둘인데 하나는 되게 굵고 하나는 되게 얇아요. 얘는 굵은 애는 요렇게 창문 틈에 쏙 넣어서 바람을 막아줄거고 얇은 애는 요렇게 창문 높이 맞춰서 달아서 바람을 막아줄거예요 뒤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는 요 쓰레인 테이프가 있어서 스티커를 그냥 떼면 이, 음, 양면 테이프거든요. 그 양면 테이프를 그냥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엄청 엄청 쉬운데 바람은 거의 완벽하게 막아줘요. 어느 부분에 붙여야 되느냐 창문을 열어볼게요. 아참 지난번에 제가 이 창문 풍지판 달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혹시 창문이 열려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열려요. 근데 이풍지판을 설치를 할때 바닥에서부터 조금 띄워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창문이 열려요. 바닥하고 딱 맞게 얘를 설치를 하시면 창문이 드드드드드드 얘가 긁히면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1cm 좀안 되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문이 이렇게 열려요. 자 허어, 바람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열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카메라로 옮길게요. 오 추두. 자 창문이 열리고 이 부분이 있죠. 창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조금 더 뒤로 해서 넓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얘를 설치를 할 거예요. 진짜 춥네요. 이 뒤에 이 테이프를 떼요. 테이프를 떼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벗겨져요. 그 위에서부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끝을 맞춰서 쓱 벗겨져요. 이렇게도 붙이고, 끝에는 이그 끝에가 길어서 잘라야 돼요.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가위집 집을 내서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얘를 닫아볼게요. 진짜 빡빡한데 바람은 안새요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문을 열 닫는 게 빡빡할 것이냐, 바람을 맞이할 것이냐. 저는 빡빡하게 열고 닫을래요. 네, 문 열고 닫히면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붙여야 되는데 어디냐면 요, 네, 바로 요 바깥 샤시 부분에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 이 안쪽 말고, 바깥쪽에도 한번더 붙여주면 바람을 두번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빡빡해도 붙이겠어요. 얘도 똑같아요. 이리 m 테이프. 어차피, 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테이프만 뜯어갖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요, 요 바깥쪽에. 바깥쪽에 붙여주세요. 바람이 이쪽에서도 안 세고 뒤쪽에서도 안 세고 안 세요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은 바람이 좀 세요 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또 막느냐 얘는 이렇게 넓은 애로 막을 건데 이모 뭐 있는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 붙일 수는 없고 창문 밑으로 해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창문을 살짝 안으로 밀면 얘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끝을딱 맞춰줘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칼로, 아 칼이 아니라 가위로 칼로 해도 돼요. 칼로 하셔도 되는데 가위로 표시를 해줄게요. 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를 잠시 그래서 아까 가위자국 위를 잘라줘요. 그럼 다음에 다시 이렇게 놔뒀자 그리고 얘를 여기 옆방이라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밀어서 넣고 붙여요 아! 다시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난관이네요 떼서 밀고 살살살살 떼내고 떼내고 붙여요 와 완벽 차단. 완벽 차단. 되게 뿌듯해요 여기 <웃음> 이쪽도?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하면? 보세요. 좀더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두개를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바닥에 꾹 계속 꾹 바르면 아 바람이 안 들어와요 진짜 바람이 안 들어와요 어, 이거는 진짜 곧그 온도계를 사야될거 같아요. 적외서 온도계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곧 제가 온도계를 사서 이런 방안용품들은 온도차를 느껴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뿌듯해요 정말. 설치 정말 되게 쉽죠? 그냥 테이프만 쭉 떼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음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적외선 온도계를 사서 온도 측정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튼 이렇게 창문 틈새까지 막아서 완벽한 방안을 할수 있는 방안용품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마이너스 4도 최저기온을 찍은 날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찍어서 마이너스 뭐 17도, 18도 이렇게 찍을 텐데 미리미리 단열 용품 준비하셔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래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